전체 c의 거리가 x 아 네네네 그러면 전체 c의 거리가 10cm가 나오잖아요 네. 그럼 10대 6이니까 똑같이 5대 3이에요아 아, 그러네요 네음 음. 그러면은요 선생님 우리가 구하려고 음. 하는 거는 d c 니까 마지막에 1 0배기 기기... 6서4 이렇게 구하면 되나요? 네. 네. 아, 선생님, 근데 저 제일 궁금한 게요. 이게, 이게, 음. 이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? 어, 아, 삼각형 ABC랑 ACD가 네. 서로 같고, 네. 아, 같은 거아데 합동? 네. ABC랑 ACD요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강